자, 그러면 우리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공유기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에 접속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관계를,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공유기를 확대한 화면, 밑에 있는 게 공유기를 멀리서 바라본 화면입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을 통신사와 계약한 케이블을 공유기에서는 WAN이라고 써 있는, WAN이라고 써 있는 그 포트에 저것도 포트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있고 저 구멍에 꽂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공인 IP를 부여받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의 컴퓨터 서버가 그 설치되어있는 컴퓨터는 랜1이라고 어, 되어있는 구멍에 케이블을 꽂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들도 쭉 꽂겠죠. 뭐 어떤 거는 192, 168, 0.3이고 어떤 건 0.49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각각의 컴퓨터 여기 있는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있는 이 각각의 컴퓨터가 공유기에 접속하려면, 공유기의 관리자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192.168.0.1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공유기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공유기가 어떤 형식으로 저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 IP의 주소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공유기는 192.168.0.1을 쓴다고 생각하셔도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유기의 관리자에 접속하려면 192.168.0.1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공유기의 관리자면으로 화 들어가서 이 공유기 세팅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어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공유기 회사는 다 다르고 그 많은 회사들을 제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로서 쓰고 있는 IPTIME이라는 회사의 공유기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예이 IPTIME 말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 보고 자신의 공유기 회사의 관리자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는 여러분이 그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에 192.168.0.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 관리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비밀번호와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그 아이디와 기본 아이디와 기본 비밀번호가 적혀있을 거니까 그걸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누가 보여주는 화면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공유기가 공유기가 보여주는 화면이에요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음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중에서 NAT, 라우터 관리라는 걸 클릭하시면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포트 포워드 설정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기에게 포트 포워딩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포트포워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뭘 아셔야 되냐면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사설 IP가 어떻게 되는가 웹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의 사설 IP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트포워드 설정으로 들어와 보면 i p t i m 의 경우에는 현재 접속된 PC의 IP 주소로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가 공유기에 접속해 있는 그 여러분의 컴퓨터의 IP 주소가 192.168.0.2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쓸수 있다면 저걸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저 프로그램 실행하실 줄 아시죠 이제 저기에서 ipconfig 라고 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의 설정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항목을 보시면 ipv4 주소가 192.168.0.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ip 주소입니다 또는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말고 뭐 무선 어댑터 뭐 이렇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가 노트북이라면 아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무선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IPv4를 찾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부 IP 주소라는 부분에서 얘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2가 이렇게 들어오죠. 예 왜냐면 이 공유기는 자기에게 지금 접속한 사용자의 컴퓨터의 IP를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은 여기에 있는 외부 포트와 내부 포트가 있는데요. 외부 포트라는 것은 바로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이 외부 케이블이 외부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트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트는 뭐고 내부 포트는 이 공유기와 그리고 우리가 서버로 구동하려고 하는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80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이 웹서버에 80번 포트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외부 포트는 80번 내부 포트도 80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맥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8080 포트에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외부 포트는 80번 포트, 내부 포트는 8080 포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예, 8080이 아니라 80번 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포트는 80이라고 지정하고 내부 포트는 역시 80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을 쓰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를 8080으로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자 규칙 이름은 80이라고 할게요 웹이라고 할까요? 웹서버 그리고 추가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192.168.0.2로 포트포워딩이 됐고요 80번 포트로 접속한 접속은 192.168.0.2라고 하는 IP에 80번 포트로 토스해라 라고 여러분이 공유기에게 명령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접속해서 index.php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컴퓨터에, 우리의 웹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를 퍼블릭하게, 전 세계 누구에게나 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동 IP, 그, 공인 IP가 있고, 그리고, 어, 사설 IP가 있다. 그리고, 사설 IP는 직접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기에게 그 사설 IP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포트포워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포트포워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니죠 이 사설 IP라고 하는 덕, 것 덕분에 한정된 공유 그 공인 IP 만으로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설 IP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컴퓨터들 있잖아요? 이런 컴퓨터들 이런 컴퓨터들은 바로 이 공유기 안쪽에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불필요하게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보안상의 장점도 생긴다는 것도 뭐 참고삼 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인 IP, 사설 IP라는 걸 알아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유기도 살펴봤고 그리고 포트포워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인터넷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